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거 굴을, 이게 선물을 누가 해, 보내줘가지고 이걸로 굴 탕수를 할 거예요. 소금 연하게 좀 타서. 이건 엄청 굴이 굵어. 응. 음. 쪽이 음. 없어, 하나도. 조금만. 요거 씻을 것도 없잖아, 다. 응. 음. 서 와서. 그냥 계속 쳐줘야지. 왜냐 이게 굴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냥 튀기면은 막, 막 기름이 탁탁 튀거든 약간의 물기를 좀 빼줘야 돼 그러려면 물을 좀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위에다 좀 부숴주면 여기도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고 싱거우면 굴 맛이 안 나니까 그래야 돼 살짝 뜨거운 물로 튀게만 주는 거야 이렇게 이패고 표고버섯도 튀길거야 이것도 탕속으로 넣게 이게 커서 너무 크네 표고버섯이 커서 이거는 소스를 만들건데 소스를 만들 이제 이쁘게 10개만 이제 다음 내가 먹어 그 다음에 피망 피망 어떡하지? 피망을 그걸로 한다고? 음. <웃음> 예쁘게. 응 이쁘게 응? 안될것 같아? 안 되지 그럼 피망. 그냥 피망을 썰자 조금만 좀 그냥 사과 열개씩 하면 돼 양파 양파도 될려나? 그거 꽂혀가지고 그걸 막 그래? <웃음> 모양을 내려고 네. 그래. 모양이 안되네. 여기 이쁘잖아. 응? 이뻐. 힘들거 야. 이쁘긴 하지. 그냥 썰을래. 두 내. 개로 두개 하니까 안되지. 응? 두 개자로. 그냥 썰을 양파는 이렇게. 조금만 넣게 파인애플은 없네. 응 파인애플. 파인애플 없어. 이것만 넣어도 많아. 소스. 기름을 붓고 튀김가루로 이렇게 해야지 옷이 펴지니까 이게 튀김가루, 이게 튀김가루 라있다이거 저기 전분가루 전분이 이게 물 흡수를 잘해 흠도 튀김가루 한컵 정도 아, 이게 전분, 감자 전분가루를 좀 넣어줘야 돼두 숟가락 정도 내봐가지고 아이 정도면 돼 음, 포고버섯부터 음, 포고버섯이 그거 가벼워서 뜨네 먹어? 이국지 응. 그러면. 한번 먹어봐. 그냥 먹어보라고? 먹어도 응. 뭐 맛있어? 응? 맛있어? 맛이 없어? <웃음> 소스를 해야지. 대 맛이 나지. 맛이 없지는 않은데. 소금 갖고 해야 맛있어. 한번 살짝 또좀 바삭바삭 하라고 한번 살짝 튀겨줘야지. 묶고 간장 소스는 물 300ml 붓고 또 간장 세 숟가락 이걸로 물세개 그다음에 설탕은 이게 한 숟가락으로 이게 일곱 개반 숟가락 식초도 설탕하고 일대1로 일곱, 일곱 개반 이렇게 일곱 개 반. 아, 저 미리 수 말하면 되잖아. 아 안돼. 어 안돼. 어? 그리고 이거 이거 해. 아, 전분 아, 감자 전분 한 숟가락 반한 응, 숟가락 반. 물도 1대1로좀더 아, 붓자. 아이를 붓고. 이제 끓으면, 부글부글 끓으면, 이거를 넣어줘. 이렇게 불 끄면 돼. 식어야 되나? 응? 식어야 되나? 안 식어도 되지. 어디다 놓을까? 여기다 놓을까? 야. 어. 응? 여기다 놓을까? 음. 어? 음. 아, 안 온막해도 되겠어? 음. 어? 음. 소스 맛있어 맛있어? 음. 맛있어 이 포고버섯이 향이 좋거든 음. 그러니까 굴만 먹는 것보다 어? 굴 먹다가 포고도 먹고 그러면 입맛이 달라지니까 이게 찍어 먹어도 되고 여기다 부어 먹어도 되고 부어버리게? 응. 부어지 부어야 살 찍지. 근데 파랑색깔이 별로 없네. 됐어? 이렇게 부으면 돼. 응. 먹어봐. 여기다 넣고. 응. 먹어. 먹어볼까요? 음 맛있다. 디비야 이렇게 탕수육 네가 보내준 걸로 음, 굴 탕수 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다 고마워 우리 안 먹어서 미안해 잘 먹을게요 땡큐 음 너무 맛있어 맛있네 음굴와굴 굴 이거 너무 커 확실히 먹으니까 음, 음. 소스랑 먹으까 소스랑 먹어야 맛있어 그냥 먹으면 맛있어 시큼하게 새콤 새콤달콤하지 음. 음. 음. 음 이게 사과 음. 사과 같이 먹으면 사과가 음. 또와 또 이거 새... 부어서 다 먹어버려야겠네 음. 사과가 또 새콤달콤하잖아 아 이게 점심이야 어, 사과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왜? 그래? 확실히 사과가 더 맛있네 음이 음. 피망이 색깔이 죽었어 음. 이거는 포고 어 음. 맛있어 너무 맛있어, 고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포고 맛있지 음. 코도 괜찮네, 맛있네 응. 표고 응. 코도 괜찮아. 괜찮아. 아버지 드려야 되는데, 응. 여보. 사과가 더 많아도 좋아. 여보 좋겠다. 이리 와봐이게 뜨세요. 참수육 응. 이게 점심이라고? 응. 응. 이게 점심이야. 점심. 이기더 있어 여이더 있어. 점이게 응. 점심. 이요 <웃음> 맛있어. 심이 점심. 이 점심. 이이이 응. 돼지고기 이수심이 점심. 이 점심. 이 점심. 이 점심. 이 점심. 이 점심. 그만 뭐. 아 여기 부어. 소스가 잘되네난이렇게잘이되던데 그때 쟤는 이런 쟤는 이런 이런 쟤는 이 이런 이런 쟤는 이런 쟤는 이런 쟤는 이런 쟤는 이런 쟤같이 먹기 딱이겠쟤 음 맛있다 벌써 배부를라 그래 요리다 요리 이 <웃음> 소주 한잔 딱한번 쓰겠다 음. 포고도 맛있잖아 음. 이거 포건데 포거 음굴 잡았어 음. 굴이 엄청 크다 음. 음. 음, 음. 굴 여기 있는 큰거 뭐예요 이거 굴 불. 응. 굴기 엄청 크더라고. 와. 이거 커. 응. 고민하다. 응, 나 그만 먹으셔도 록. 네. 다 돌릴 때도 싫어. 응. 당신 응. 다 드셔. 거기 어, 응? 다 드세요, 이거. 응. 짜 우리 아까부터 다 먹었어.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는. 응. 응. 해 봐요. 어, 너무 맛있다. 아 소스가 그냥...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. 맛있어 음. 아. 음? 소스가 쭉쭉 콸콸해서 맛있어. 음. 그 사람아. 맛있...